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다이소 손코팅 필름을 활용해서 아파 아이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들꽃들을 조금 주워다 왔는데 좀 쓸만한 것들을 이렇게 주워와 봤어요. 꽃잎 떨어진 거 이런 것도 주워 오고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일단, 다이소 필름지를 뜯어볼게요. 저도 다이소 이솜 코팅 필름지 써보는 건 처음이라서, 이게, 여기를, 요렇게 필름을 벗겨내고, 어요, 어요, 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게, 잘 붙으려나? 일단 해볼게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예쁠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이거 가을에 낙엽 같은 걸로 하면 굉장히 예쁘겠는데요? 잘 펴서 붙여주고 이 겉에가 입체감이 너무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 살짝 잘라줄게요. 자르고 음... 뭔가 이런 이런 풀도 요러, 요렇게? 요렇게 붙일까? 뭐잘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붙이고 얘도 이렇게 붙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들에 막핀 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눈엔. 어우, 잘 붙어야지 예쁠 텐데? 일단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해보고 그리고 그리고 오, 여기 하얀 것도 있다. 하얀 것도 여기쯤에 이렇게 붙이고 오,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오면 나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이파리 어 이파리를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이 꽃잎도 여기에 이렇게 붙이고 그리고 그리고 장미꽃잎 장미꽃잎을 붙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 장미꽃잎을좀 말려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또 노란색 이 꽃잎을 이렇게. 아, 귀여워. 이거 하나 할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하고 이거 너무 뚱뚱하니까 조금만 자를게요 오, 꽃이 망가진 것 같아. 괜찮은 거야? 어, 그냥 둘까요? 일단 나 이렇게 해서 다시 비닐로 덮어볼게요.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음. 흥, 흥게흥흥흥흥 기포가 생기지 않게 잘 붙이고 어, 생각보다 기포가 많이 생기긴 하네? 이게 종이가 너무 얇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이 앞에 종이처럼 좀 단단하면 은날것 같은데 그러면 차라리 이 종이를 하나 더 덧댈까요? 그게 좀더날것 같은데? 됐을 때, 이렇게 이걸 걷어내고, 이거를 붙여볼게요. 이거를 잘 맞, 어우, 잘 맞춰야 돼. 어우, 이러면 안 돼. 이거는 핸드폰 필름 붙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붙여야 되는데? 아, 뭔가 좀 틀어진 것 같긴 한데. 아, 이 기포가 안 생길 순 없나봐요. 좀 단단한 거 붙이니까 좀 낫긴 난데 여기 기포 느낌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아까 그 비닐보다는 난것 같아요, 얘가. 안에 공기 안 들어가게 잘하고 이런 압화, 이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압화 코팅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예쁘다, 이거 그냥 이대로 다이어리에 꽂을까요? 이거 어차피 타공만 해서 꽂으면 될것 같은데? 하고 예쁘다 예쁘다 앞에 이런데 이렇게 끼우면 너무 예쁘다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쁘다, 예쁘죠? 닫으면? 아, 닫으면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미쳤다, 미쳤다. 아, 여기 위에 뭐 하나 좀더 했어도 괜찮겠다. 어, 너무 예쁘다. 이거, 어, 이거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아니 여기 위에 라벨지 같은 거 간단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견출지나. 견출지나 라벨지를 오마이갓. 오, 다 뜯었어. 약간 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뭐 오늘 날짜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난가? 이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다 날짜, 문화 단계 날짜니까 날짜를 찍읍시다. 오늘이 6월 3일인가, 4일인가? 그럼 4일을 찍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아이 안에 같이 했어도 괜찮았겠다 이거는 스테인플러로 찍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오 예쁘다 아,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닫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닫으면. 어, 너무 예쁘죠? 이거 다이어리 표지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아 너무 예쁜데?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먼저 찢어서 여기에 레터링 레터링 스티커를 아 스티커란다 스탬프를 이렇게 먼저 찍고 그리고 이거를 여기, 여기에 먼저 붙이고, 으, 붙이고, 이면안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장미도 붙이고 이 작은 친구들도 오 약간 꼬꽂이하는 느낌이 나요. 저는 꼬꽂이 같은 걸할줄을 모르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얘도 이렇게 주의해 해. 잘 맞춰서 붙이고 기포가 없도록 잘 눌러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끔 자, 요렇게 해줄게요. 헉,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도 완전 다이어리 넣어야겠는데? 얘도 다이어리 넣으려면 옆에를 좀 잘라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진짜? 어구구. 이거 특히나 계절 바뀔 때마다 아니면 여행가서나 써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 아이템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를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게 음 예쁘다 아, 아까 그거보다 이게 더 예쁜 것 같기도 한데? 얍얍! 어둘다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그러면은 이 친구도 제가 타공을 하도록 할게요. 얘도 맞춰서 타공을 해주고 타공한 부분이 좀 들뜰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꾹꾹 눌러줄게요 아, 너무 예쁜데 진짜 맨 앞장에 얘도 끼워볼까요? 말고 얘로 이렇게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약간 이런 느낌 여기 이런데 빈티지한 종이 쪽 같은 거 이렇게 넣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건 아니고 여기에 뭐 밖에 바람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얘를 어구여구구구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이렇게 잘 붙이고 어이거야 여기는 하고,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작게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음, 얘 얘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얘를 여기에 맞춰서 아, 잘안 붙네 생각보다 예쁘게 굉장히 예쁜 오, 예쁘다! 그래도 나름 붙었어요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자, 그냥 응용작으로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손코팅즈를 활용해서 아퍼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서 굉장히 강력 추천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바로 곧돌게요. 안녕. 빠이.